이게 전투 기술이 뭐냐 하면은 <웃음> 이 남자 엉덩이가 대단하다. 야. 야. 야. 야. 야. 뭐요 뭐예요? 뭐 하시는 거야? 왜안 피하는 거야? 짐승기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? 좀 역한데. <웃음> 생각보다 역한 걸? 야, 진짜 원툴밖에 없구나. 내가 진짜 다른 보스는 모르겠는데 브레거인 만큼은 나 진짜 날먹하고 싶습니다 얘는 그냥 재미가 없어요 보드프리처럼 뭔가 임팩트가 강한 것도 아니고 모르고트처럼 긴박한 것도 아니면서도 그냥 재미가 없어요 얘는 출혈 너프 당할까봐 나 그래가지고 오늘 실험했잖아 냉기를 연구를 좀몇번 해봤는데 괜찮은 무기가 몇개 있긴 하더라고 아 맞아 아몰대검도 냉기지 얘도 이 냉기였죠 마누라대검도 냉기였지 사실 여기서 제일 쓸모없는 게비늘도용인것 같아 내가 왜 쓸모없다고 느끼냐면은 얘가 너무 느려 전기를 쓰는데. 너무 느려요, 얘가. 무기 버프 자체가 긴 것도 아니야, 심지어. 팔버드 같은 경우는 이거 회전을 하면서 버프를 걸기 때문에 그래서 난 얘가 쓸만하다고 느꼈거든요. 하나 아쉬운 점은 얘가 좀 사거리가 좀 짧다는 거. 다른 할버드에 비해서 사람들이 이게 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냉기 상태를 불로 뭐 풀어서 다시 냉기를 뭐 올린다는 빌드가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냉기 상태에서도 때려도 울리 능력이 좀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 기믹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풀 이유는 별로 없다고 나는 생각했요 그래서 그 이거 하나만 보고 싸워도 난 상관이 없어봐 아 좋다 깔끔하게 끝났다 이 정도면 진짜 이게 그나마 얌전하게 끝난거라니 참 예. 강검을 많이 써봤잖아요 써봤는데 한손으로 때린게 나은것 같더라고 쌍수 들어봤자 이게 딱 맞지도 않았어요 짜임새? 예 짜임새는 있어 단지 제가 아직 정이 안돼가지고 어렵다고 느껴지는것 뿐이지 여러분들도 요지, 요리조리 뭔잘 피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책임을 못지겠어 솔직히 아 얘는 너무 어려워 진짜 내가 중간에 쌍수든 뭐든 뭘 어떻게 하려고 하면 내가 맞더라고 항상 얘는 진짜 약 금야금 내려야 돼. 자, 진짜 버틸만하지. <웃음> <웃음> 저게 원래 두 대만 좀 죽어 스치면 죽는 죽는 회자라서 보스 중에서 어렵다고 느껴지네요? 더 어렵다고 느껴지네? 말레니아? 말레니아 같은데? 트라이가 제일 많은 거는 말레니아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애들은 한 많아봐야 10트? 말레니아는 아마 아, 30트 했나? 많이 했어요 말레니아 걔는 많이 했어 선생님 저랑 좀 랜선이 안 좋으신가 봐요 나랑 좀안 맞나 봐 야이씨 말 가려가, 가려가면서 가려소궁합이라니 뭔가 헛소리야 야이러서 얘기지 마멍스려 아, 하지 마세요 진짜 보통 저러고 배 때려야 되는데, 아, <웃음> 안 돼. 아, 힘들 것같 은데, 이거? 안 된다, 아 안다, 제길 안다, 잘안 났네. 어, 잠깐 가능성있는 <웃음> 좋다 좋다 만족스러워 아 맞아 이거 글리치 있다며 이거 살짝 걸친다면 들어 오면 제가 굳는 다면서 요 한번 써봐야지 아 뭐야 왜이래 선생 <웃음> 글리치 쓴다는 말에 얘가 발작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튕겼네 이거 아, 알았어 알았어 글리치 안 쓸게 그냥 내가 호기심에서 써보는 겁니다 제 그냥 잡긴 잡지 그서 대미지에 나쁘지 않은데? 많이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제게. <웃음> 한대 맞았는데 이정도 데미지라고? 아까 보셨어요? 찌르기 한대 맞았는데 피가 걸레짝이 됐어 순식간에 팔에 차가면은 데미지가 더 올라간다는 거잖아 그러면잘할수 있어 야 계속 실수를 하니까 죽는거지 아 거짓말 하지마 <웃음> 혼자 잡을 때 그레이트 소드로 잡아야겠어 <웃음> 이거 맞으니까 얘가 정신을 못 차리네 이걸로 잡아야겠어 Surprise! Now that's a lot of damage. Huh? Yo, what the? 안 돼! 어.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?